안녕하세요. 주가가 빠지면 기회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그렇다면 내가 주식을 미수몰빵으로 매수하였는데 주가가 빠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번에는 빚까지 얻어서 주식을 미수몰빵하였는데 주가가 빠져서 대응하지 못해 깡통된 실패담입니다. 이번 실패담을 통해서 미수몰빵으로 매수하기 전 주가가 하락한다면 대응방법에 대해서 미리 생각하시고 대응전략을 미리 짜보셨으면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정말 죽고 싶다 힘들고 향후 나 살아서 뭐해 진짜 죽고 싶다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진짜 힘들다 너무 괴롭고 차라리 죽는게 나을지도 몰라 내 나이 33살 정말 너무나도 힘든 삶입니다 첫 직장 다닐 때까지 정말 행복한 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을 바꿔놓은 것은 주식입니다 대학교 4학년 공모주를 받은 것이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대학교도 공부는 안했지만 보컬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고 행복했습니다. 틈틈이 국가기술자격증, 기사자격증도 3개나 땄고요. 학점은 별로 안 좋지만 그 당시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이 잘 되는 시기였습니다. 학교도 나름대로 국립대학교 나왔으며 취업은 우리과에서 제일 먼저 되었습니다. 4학년 2학기 때 취업을 하면서 직장이란 것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첫 직장 사람들도 좋았고 전부 다 좋았습니다. 직장 생활도 너무나도 재미있게 다니고 있었죠. 그 당시 주식시장이 광풍을 불고 있었고 그러는 도중 대리님이 저에게 주식 좀 사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때서야 예전에 대학 시절 공모주 받은 게 있다는 걸 생각했습니다. 200만 원 정도 사놨는데 무려 5배가 올라 있었습니다. 그냥 매도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저 같은 초차도 누구나 사면 돈 버는 장세였던 것 같았습니다. 초차니까 손절매고 이런 것도 모르고 무조건 사서 보유하고 그랬습니다. 공모주 매도로 천만원 갖고 직장 생활하면서 오천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백만원이 천만원 오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 나오는 월급은 너무나 작게 느껴지더군요. 그래서 월급이 나오면 무조건 썼습니다. 후배, 친구들 만나면 무조건 비싼 술도 쏘았지요 여자친구도 나한테 잔소리하면 조용히 하라 그러고 이런 내가 싫으면 헤어지자 했지요. 제가 보기에도 제가 좀 많이 변한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월급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이제 월급은 유흥비로 다 나갑니다. 이제 일하는 게 싫어졌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때려쳤습니다. 주식으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어졌습니다. 좀더 럭셔리한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업투자자가 되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때까지 땅내 손안에 있는 돈은 5천만원. 부품 꿈을 안고서 앞으로 5년 안에 5억원을 만든다고 생각하며 전업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걸, 막상 전업 시작하니 종합지수는 떨어집니다. 손절매고 차트고 거리량이고 캔들이고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불과 6개월이 채안돼 깡통을 찼습니다. 믿기지가 않더군요.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주식을 접었습니다. 그러는 와중 그 당시 운 좋게도 잘나가는 벤처기업에 들었습니다. 상장만 되면 직원들 전부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사장님 말씀에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투자자금 들어오고 회사는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잘 돌아가고 더더욱 잘 될수록 사장님은 회사 일에는 신경 쓰지도 않고 밖으로만 돌아다녔습니다 차부터 바꾸고 맨날 골프 치러 다니더니 결국에는 회사가 부도가 날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회사에 출근해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해서 퇴직을 하고 다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투자한 적도 있었고 이번에는 진짜 잘 해보겠다는 마음가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잘안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추천한 종목들은 잘 올라서 남들은 인정을 해주었죠. 남들은 저보고 고수라고 하지만 저는 1년 동안 모은 월급은 모두 날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 누군가가 저에게 투자한다고 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본격적인 2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이 돈도 다 날려먹고 돈 500원 남았었습니다. 그 사람이 천만원 물어내라고 하더군요. 투자할 때는 언제고 돈 잃으니까 투자금액 반을 돌려달라네요. 그래도 아무 말 안하고 제 카드로 대출받아서 투자금액의 반 천만원을 계좌이체시켜주었습니다. 이때부터가 처음으로 빚을 지게 되었죠. 그리고 다른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장에는 경력직으로 들었는데 품질관리팀장으로 팀사무실에서 내가 팀장이니 제 일에는 터치도 안하고 설상가상으로 주식도 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 주식도 점점 잘 되어서 카드빛 천만원 갚고 이젠 내 안에도 돈이 이천만원 가량 있었습니다. 이때 조심히 했어야 하는데 어느 한 종목에서 느낌이 옵니다. 부모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이러한 종목이 있는데 투자해보겠다고 오천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3천만원 해줍니다. 저는 진짜 이번에 완전 크게 먹으려고 내돈 2천만원 대출 2천만원 아시는 분들 5천만원을 또 빌려서 아버지 돈까지 포함하여 총 1억 2천만원을 미수몰빵으로 들어갔는데 하필 꼭지에 매수하는 바람에 3일만에 원금이 모두 날라 가봤습니다. 순간 아무것도 안보였습니다. 회사도 무단결근을 하였고 오직 술과 담배로 1억을 갚을 생각을 하니 앞이 안보였습니다. 그냥 죽고만 싶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생활로는 1억 원을 갚을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더군요. 그렇게는 못 살겠다.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직장생활을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하였습니다. 그래 좋은 직장이지만 직장을 그만두기로 하였습니다. 퇴직금 받고 마지막 월급 받은 거 합쳐 총 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는 후배가 있는데 형 때문에 돈 벌었다고 하여 500만원을 빌려주더군요. 그래서 총자금 1200만원이 되었습니다. 1200만원 가지고 다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후배도 주식을 하는데 후배에게 같이 주식매매를 하자고 했더니 좋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후배와 함께 주식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은 더 이상 잃어서도 안되었기에 정말 열심히 공부하며 매매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1200만원의 돈도 박살이 났습니다. 이제는 앞이 안 보였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1억이 넘는 거금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답이 없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전 잠적을 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자살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살하기에는 부모님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돈도 떨어지고 서울역으로 향하였습니다. 서울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한달 동안 하였습니다. 한달 동안 노숙자로 살아보니 이것도 도저히 못 견디겠습니다. 취업하기로 했습니다. 어찌해서 모텔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모텔에서 청소하고 주차하는 거 봐주고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일 끝나면 눈물만 나오더군요. 그냥 직장생활만 열심히 했어도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친구도 떠나고 빚만 지고 부모님한테도 많이 죄송하였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대리운전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도해도 해도 돈은 별로 안 벌리더군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부모님한테 사정 이야기하고 친구한테는 빌린 돈 나중에 갚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시는 분한테 빌린 돈 중에 한 분이 2천만원 투자를 하였는데 제가 6개월 동안 대리운전하고 모텔을 하면서 벌은 현금 천만원으로 없던 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월급은 집에다 다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통장 관리를 하시고 기증 갚아주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직장이 끝나면 대리운전을 하고 500만원이라는 돈을 만들었습니다. 500만원, 진짜 이거 잃으면 마지막이다. 500만원 잃으면 이젠 정말 주식 반 떠난다 생각하고 또다시 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500만원을 갖고 3개월 동안 2천만원으로 만들었습니다. 직장은 계속 다니려고 했는데 주식으로 2천만원 버니까 다니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은 그만두었습니다. 2천만원 중1 천만원은 부모님에게 드리고 마지막 천만원은 고시원에서 주식을 매매하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걱정시켜 드리기 싫어서 직장에 출근한다고 하고 고시원으로 출근하였습니다 이렇게 고시원에서 주식을 매매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이번에는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매매를 하였습니다 천만원 가지고서 정확히 1억 2천원을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에게 3천만원 드리고 친구에게 빌인돈 2천만원 갚고 은행 대출 및 카드 대출 4천만원 다갚았습니다 지금 이제 내 순수한 자산이 3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아직도 주식은 무섭습니다 전 지금은 신용카드 없습니다 이젠 더 이상 빚은 지고 살고 싶지가 않아서 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정말 저한테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도 구별이 되었지요 내가 돈을 잘벌때막 쓰고 할 때에는 무지 따르더니 내가 거지가 되니까 본적도 안하고 친구들 중에도 한 놈은 예전에 투자할 때는 내가 돈 벌어 준 것도 있었는데 투자하면서 나 깡통되니까 자기 돈 무조건 다받으라는 친구도 있었고 그런 반면에 나중에 너가 성공하면 그때 갚아라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백만원을 선뜻 주면서 주식 좀 그만해라. 후배 한놈 중에 내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지 아무런 조건 없이 형하면서 백만원을 준 후배도 있었습니다. 또한 같이 주식하면서 서로 깡통 찾는데도 고증금을 떼서 그 돈을 나한테 챙겨주려고 했던 후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주변 사람들 제가 주식하는 줄 모릅니다. 이제는 주변에 주식 얘기도 안하고 남의 투자금도 안 받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저는 주식 때문에 결혼도 못하고 아직까지도 혼자이게 되었고 친구 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보면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지만 아직 내 형편에는 결혼도 사치라고 느껴지기에 미루고 있습니다. 저는 진짜 깡통차고 빚 때문에 소주 한 병이랑 지약 사서 모텔까지 들어갔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비답해서 떳떳해졌습니다. 채권자들한테 전화 오면 꼭 갚겠다고 이자까지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이돈안 떼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꼭 갚아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 갚았습니다. 미수몰빵으로 3일 만에 1억 2천만 원이 깡통되었을 때의 심정은 그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컴퓨터상에서 1억 2천만 원이 날라갈 때, 그때를 생각하면 휴, 요 황금같은 나의 젊음을 주식에 다 바친 시간하며 서울역 노숙자 생활 밑바닥 생활 다 겪으면서 그래도 꿋꿋이 버티니까 아직도 뭐도 없는 놈이지만 이제는 마음만은 편안합니다. 진짜 돈 많이 벌면 내가 너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사람들 정말 많이 돕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주식시장이 무서움이 많은 곳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고요. 현재 제 순수자산 3천만원에서 여기서 만약 1,500미트로 내려간다면 아무 미련 없이 주식시장을 떠날 것입니다. 또한 내 모든 걸 여기다 바친 시간인 만큼 정말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엄청나게 고생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전업투자를 하려면 하락장, 상승장에서도 꾸준한 수익이 나야 됩니다. 대학교 때 공부를 무지 안하던 나였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차트도 그려보면서 기법도 만들어보고 하지만 주식투자를 해보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 하지 마세요. 주식투자 절대 돈 벌기 어렵습니다. 정하고 싶으면 우량주 중에 배당금 받을 생각으로만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의 주식투자 실패로 아무리 극한 상황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주식투자의 무서움을 아셨으면 합니다.